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브이록스 최초! 거튜버 합방! 404 오피스에서 오신 썰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썰미입니다 근데 썰미님 공무원은 왜 하려고요? 직장 있잖아요 아, 직장 회사 짜증나요 일은 힘들고요 사수도 무서운데 팀장도 또라이라서요 근데 공무원은요. 칼퇴하죠. 정년 보장 되죠. 연금 나오죠. 아 진짜 공무원 준비할 걸. 아 칼퇴요? 칼퇴 할 수는 있는데 집에 가버리면 남겨놓은 일은 조상님이 대신 해주시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공무원은 초과 근무 수당도 하루에 네 시간까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가령 외부 행사 있으면 저희는 얄짤 없이 불려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주말에 하는 어떤 행사들은 거의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어야 되고 열 시간을 일하든 스무 시간을 일하든 여러분들 초과 근무 시간은 네 시간만 인정된다는 거. 설미 씨, 주말 출근 해봤어요? 오. 아니요? 오! 워라벨 되게 좋은 회사네! 말뚝 박으세요! 어떻게 먹어요? 저 요리박동인데. 그리고,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위에 언니들이 미쳐가지고 공무원 하고 싶어요. 공무원분들은 다 착하시잖아요. 아, 공무원이다 착하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도 결국에는 다 사람 사는 사회거든요. 사람 사는 사회에 미친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공무원은 엘리트잖아요 뭐 국가공인시험을 붙었으니 엘리트라고 말할 순 있지만 뭐 엘리트라고 정상인 건 아니잖아요 하긴 우리 팀장님이랑 대리님 다 엘리트인데 그 미친 엘리트가 정년 때까지 썰미 씨랑 함께 한다고 생각해봐요 10년, 20년, 30년 그래도 버티고 정년하면 연금 나오잖아요 아! 공무원연금 계혁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구나! 네,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자세한 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상담하세요. 어, 어떻길래... 그럼 세롬미님은왜 공무원 하세요? 아, 저도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여기에 있긴 한데... 근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근무 환경이 좋으면 사실 공무원 할만해요 저희 강소구청이 그렇거든요 오는 길에 봤는데 청사 완전 헐러던데요아 지금 저희 청사 건물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저희 그래도 신청사 착공시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제 바뀌는 신청사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신시가지 중 하나인 마곡지구로 갈 예정이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시험 보고 강서구청으로 배치 한번 넣어볼게요 오 근데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성적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건 자신 없는데 공무원 시험 말고도 별정직이나 임기제 공무원 제도 같이 저희가 채용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임기제 공무원은 사람이나 인 나라 일터에서 기관별로 뽑기도 해요 그럼 세로미님 부서 채용할 때저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아 저희는 최근에 인력을 추원해서 당분간은 인력 추원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세로미님 홍보정책과이시잖아요 저 민원 안내할래요 아 그거 강서구청에서는 로봇이 하는데